우승자를 가리는 이색적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서바이벌 요리 게임.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구매한 재료들로 미션 음식을 만들면서 여섯 단계 게임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데 <목소리> 우승 상금은 4 5 6만 원입니다. 사백오만사백오 어? 456 오케이 짠 저희가 이렇게 짐을 다 싣었어요. 어, t h 양말 너무 촌스러워. 음, 이거는 평범한 양말. 음, 엄마 차키한 번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가 e t s go! Let's go! Let's go! 로 e t s go! l 일단 7번이다 7번이야? 럭키 7이네 네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앉으셨어네 5번 10번가님 5번 10번가님 오우 오우 o i up a little bit. m a little bit nervous. Really? Yeah. I'm okay. really excited. It's going to be fun. It's going to be fun, right?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오늘 검은 사장님 오늘 한 말씀 오늘 뭐 평가 방법 예, 간단하게 인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물 중심이요? 네. 잘생긴가야못생긴가야 닥치는 대로 보겠습니다 닭치는 <웃음> 네 닥치는 대로 보신답니다 오늘 구름 제가 몇센인지 아세요? 맞으신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최 구름자 몇 센지? 몇 세? 몇 세? 상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시면 포토 재리상까지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즐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옆집 아, 인사하세요. 옆집 안녕하세요. 네, 예. 저보시장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장. 가지고 가이바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로 가이바이 보 이기시면 선뜻세요 이기시면 이기시면 선뜻해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 모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전하면 <목소리> 네, 오징어게임 시작입니다 대전! 오징어게임! 먼저 오징어게임의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저희들이 제시한 식재료를 중앙시장에서 사오시면 되는 겁니다 30분 스탑워치로 맞춰주세요 지금 제시된, 제시된 식재료를 하면 그 나눌까? 몇 개? 내 친구 어딨어, 근데? 애들이 좀 느리네? 안돼, 경쟁이야. 어? 오메이 갓, 여기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 거야, 오래. 응. 개수로 사야 돼. 마늘 다 사도 안 돼. 내 친구 엄마가 얼마나 좋아? 거의 5 0 0 0원어치요 아, 그래요? 네. 많는데. 저희한테 관식 하아주실래요어 좋아요 2,500원 준다 네두케아마도가지사갔어요아 진짜요? 한가득 짠체리타 맛있겠다 다른 어디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온 재료들입니다 몰라, 안 돼, 안 돼, 안돼 칠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식재료 이외에 최고의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고 첫 번째 건세로 두 번째 오징어채세 네 번째 밀깃가루네 번째 김치입니다 중국산과 국내산의 건새우가 섞여 있습니다 별로 이쪽에서 밑존을 이쪽에서 진행하시고 육안으로 판단한 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고른 건데 김치랑 김치랑 오징어 는 우리 가 골랐어. 근데 이게 딱 부산 같은 거야. 뭐야? 부산처럼 챙겨서 가져왔는데 부산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찍었어. 왜냐면 중국산이랑 똑같이 찍었거든. 네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이야. 빨리. 네 이거는 <웃음> 이거 찍었는데 중국산이야. 이 <웃음> 2단계에서 점수 차이가 확연히 나갑 자, 빛을 뒤집는 순간 탈락입니다. 빛을 뒤집는 순간 탈락입니다. 네, 오세요. 네, 오셔가지고 네 비누미는 어디 가면 활짝 한번 할수 있습니다. 진짜 어디 가? 예! 힘봐, 한번 타가지 밟고 와! 라고 하신 분. 팀에 이거 어디 거꼭 사가지고 가야 돼한 분만 나오세요 한 분만 한 분만 나오세요 네한분자 지금부터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댄스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게요 자 댄스 타임, 네 노래 추세요 갑니다 예주세요 네, 네, 뭐 마음대로 추세요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t a n y 단계는 여러분들에게 5만 동이를 10개씩 제공되면 옆팀과 다이바위을를 통해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획득한 만큼 역시 점수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5분 내로 옆팀과 다이바위을를하시게 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진행하도록 감점이 <웃음> 없습니다 o k a y g o 네이 게임은 열쇠를 다까시는열를다 어? 까시면 게임을진행합니다 계속하세요 열쇠 다까세네네 열쇠를 다 까시면 열차. 네, 게임요몇개요네 어, 번째는 탈북은 합게임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진행 위원들은. 팀에게 달거나 사탕 하나씩을 배부해주게 되는데 어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녹이다 준수 어떤 방법이요? 빨기 방법. 네 여기는 진, 준수인데 빨기라고 빨기 방법. 빨기 빨기 방법. 방법. 예찬 춤띠기. 네. 빨리 네. 바꾸죠. 봐봐. 빨리 바꾸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녹이 나고. 아유 녹이고 빨고다 w Don't stop pushing my body. You remember, sir? That's a good moment. It's a part of the deal. s 이 e got it. Wow. Don't get it. d o n 해볼래? <목소리도> 좋아? 예, 해래네고 그냥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자 거의 다돼잖아요자 우리 박수 응. 한번 쳐요 오징어 박수 게임 주세요네 지금 막간들여용서 지금 어! 신! 신! 도신 어 형제래! 어! 자 형제도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서 게임을 해야죠! 자 게임을 해서 형제자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댄스 타임을 갈게요! 댄스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네. 7번! 7번! 최예진최예진 형제 맞습니다! 가볍게 흔들어지면은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셋째 뽑겠습니다! 자! 시! <웃음> 와 여러분 오징어 게임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승하내 보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4단계는 모두 승인기로 인정합니다 어, 가져오라 했는데 자네 가져왔네? 물어보려고 점수 타임 소주 3병 오늘 참가자 중에서 다섯 아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점수를 누적해서 상어 열팀이 놀이를 시작하면서 염도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즐기요 아버님, 그만하세 이제. 그만세요어디요세요하